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크로커일개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서 엄청 열심히 깨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출산 소식이고요. 자이 친구는 지금 저희가 부화기를 돌리는데요. 오늘은 칼슘 샌드 위에 저희가 그냥 올려놨었어요. 그리고 이 사육장 자연 온도가 어 열심히 좀 아래서 나오죠? 자연 부화가 되도록 놨었더니 오늘 자연 부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알은 두개 나왔었는데 하나는 무정란이었구요 하나는 이렇게 유정란이었어요 그래서 알구멍 아까 옆에 알 옆에 보시면 붉은 점 보이시죠? 숨구멍 표시해서 이렇게 놔뒀더니 오늘 지금 깨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오 힘내 힘내 힘내 엄청 힘들지만 열심히 지금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둥개꽃 친구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환경은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칼슘 샌드 깔아져 있고요물그릇 배치돼 있고 은신처도 있고요 크로크투브 은신처도 있고요 자, 뒤에 보시면 둥개코가 지금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있고 크로코다일 개코들은 오! 저기서 출산 소식을 지금 서로 알리고 있나봐요. 이렇게 되게 통통하죠? 저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임신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알을 조만간에 놓을 것 같은데 이렇게이 친구들이 크로크 날개코 엄마 아빠 개체들이고요 요 밑에는 오늘 태어나는 아기 개체랍니다 잠시 한번 감상을 해볼까요? 이제 다리가 나올 수 있어. 크로코다일 개코는요, 보통 깃뚜라미하고 미럼을 먹이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어, 온도가 높은 고온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26도에 맞춰놓으니까 아주 활동적이고요. 아주 밥도 잘 먹는 지금 친구들이에요. 저 뒤에 쓰는거 보이시죠? 워낙 빠르고요. 어... 아직 핸들링을 막 하고 있진 않아서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빨라서 핸들링 잘못하다가 지금 도망갈까봐 꺼낼 수는 없겠고요. 저 나무 뒤에 꼭꼭 숨어버렸네요. 자, 이런 친구들이고요. 어... 생명력도 엄청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식성도 좋고 등에 보시면 오돌도돌 돌기가 꼭 악어 같아서 크로코다일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 눈망울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아, 역시 숨어버리네요. 엄청 빠르죠? 이렇게 빠른 친구들이어서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기는 정말 힘드네요. 요렇게 생긴 친구고요 어, 우리 아가 친구가 지금 거의 다깨어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연신처를 치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옆에 미럼하고 비교해 보시면 딱 미럼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미럼이 한 2cm 정도 되는 미럼인데요. 아가가 지금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조금만 더 힘내면 완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너무 힘든가 봐요. 이렇게 생겨 있고요. 얘는 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성체 크기도요, 한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다 컸을 때이 정도 크니까 막큰 사육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대신에는 웜어 활동적이라 좁은 곳에 놔두면 답답할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60cm 두자 사육장에 지금 키우고 있어요. 두자 사육장에 다섯 마리 키우고 있고요. 아, 숨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은신처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어, 크로코달만 있는 게 아니고, 둥개코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넣어놨고요. 얘네들은 야행성이다 보니까 UVB를 틀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 LED 램프를 틀었고요. 저기 또 보이시죠? LED 램프를 틀어놨고요. 날씨가 지금 저희는 여기 실내 온도 자체가 26.6도 실내 온도가 26.6도가 나와서 여기에는 따로 난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보시면 습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 한 40%이기 때문에 기본 습도면 충분히 습도 유지를 하면서 살수 있어요 저희는 물그럭만 지금 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잘 보이시나요? 오늘따라 얼굴을 잘 보이기 싫은가 봐요. 열심히 움직이죠? 이 친구가 크로코다일 개코라고 합니다. 아기 친구가 아래서 나오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을 잠시 끊었다가 아기가 완벽하게 태어나면 그 영상을 연결해 볼게요. Yeah. <small noise> 이렇게 스마일러의 크로코달 개코의 탄생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